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만 하는 이 기회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은이 중요한 것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하락이라는 중요한 위기자 기회를 최상으로 살려서 써먹을 생각보다는 바로 앞만 보는 거죠. 예, 내가 원하는 단지가 많이 떨어졌구나 예, 실제 수요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할 만한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더라 예, 결국에 상급지로에 대한 본인의 욕심 예, 객관적인 투자성이 아니라 본인의 욕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지금 위기이자 기회를 어떻게 하면 최상으로 돌아봤을 때 살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를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다른 부동산 대비했을 때 지금 싼 부동산이 뭔가? 두 번째, 현재의 가치 대비해서 미래의 가치가 극명하게 차이 나면서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은 뭔가? 이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두 가지가 다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부동산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입지, 살고 싶어하는 단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더라. 지금 싼 부동산이 뭔지, 미래가치가 180도 밖의 부동산이 뭔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지난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이 서울, 특히 서울은 투자 수요가 진입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19년, 20년, 21년 계속 시장을 주도하던 세력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제 수요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성보다는 실거주성이 높은 현재 가치가 더 대우를 받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결국에 상급지, 결국에는 대형, 그렇죠? 그리고 결국엔 신축, 이세 가지가 예, 주도하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성이 높은 부동산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죠. 왜?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씌움으로써 수요자를 차단해 버렸죠. 심지어 보편적으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나라에서 정해줬다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도 진입하기 어려워요. 예, 거주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꾹꾹 눌려있는 거예요. 근데 23년엔 이런 지역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미 비규제 지역이 됐으면서 마침내 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는 자리들 눌려있던 가격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자, 오늘 대표적인 지역 세 지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규제 지역이 돼버린 이 양천구 그리고 영등포구의 목동과 여의도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예전부터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수요 양세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21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신축과 상급 입지 대형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이 미래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들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더 받으면서 현재 가치가 낮으니까 이 갭도 많이 들어가고. 네,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너무나 제한돼서 가격이 눌려 있다 그래서 너무 싸다 실제로 평당가 계산해 보면 지분당가 계산해 보잖아요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 상급 단지를 보다 결국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땅입니다 아파트의 분양평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몇 평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어디냐 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다음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부동산의 첫 번째는 이 목동에 있는 신시가지 단지들이라고 봅니다. 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의 어마어마한 가구수는 둘째 치더라도 이 사업성이 너무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라는 것이죠.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되면서 풍부하고 강한 에너지를 장기간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대지집은 전용면적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목동이라고 다볼수 있습니다. 높은 미래가치뿐만 아니라 지금 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목동 신시가지 중에서도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이 목동도 이제 앞단지냐 뒷단지냐 따지는데 12단지 호가 한번 볼게요. 네이버 호가가 70일 전용 면적이 이 13억 5천입니다. 예, 대략 뭐 14억이라고 칠게요. 이게 1층이니까. 자 그렇게 액면으로 따지면 현재 가치,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비싸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여기서 1억만 더 보태면 마포의 준신축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할수 있죠. 예, 현재 가치로 봤을 땐마포의 신축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마포에 지금 신축, 준신축이 5년 뒤에도 신축일까요? 10년 뒤에 신축일까요? 5년, 10년 뒤에 재건축할까요? 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앞으로의 수혜인 이 가격 폭발점, 잠재력, 포텐셜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라는 거죠. 게다가 대지지분 다져볼게요 마포에 있는 단지 분양평형으로 하면 은 6천 정도 하죠. 근데 지분으로 하잖아요? 지분으로 하면 은 마포의 단지 신축, 준신축? 1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대지 지분이 비슷하다 보니까 분양 면적당 평당가나 지분 평당가랑 비슷해요. 지분이 많아서.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목동 12단지 사례로 1 3 5 0 0 0짜리 전용 71 대지 지분이 20평이 좀 넘습니다. 계산해보면 예, 대지 지분으로 해도 평당 6,6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마포아까 분양평형으로 했을 때6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지분으로 하는데 6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싼 거예요? 마포가 싼 겁니까? 목동이 싼 겁니까?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뭔지 놓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목동 얘기 드렸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비규제 지역이 됐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미래가치는 높은 부동산.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지역은 여의도입니다. 자, 얼마 전 신속통합기획 여의도 한양아파트 발표자료인데 삼종에서 상업지로 종상해시키면서 600%의 용적률, 최고층수 200m 이하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자 여의도를 두 번째로 뽑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동 신시가지도 14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규모 자체를 크게 가져가는 예, 거의 택지지구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의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의도의 이 11개 단지가 이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어, 서로 시너지를 내고 또 여의도는 초고층 아파트로 변모할 예정이잖아요. 예, 모두 이제 상업지로 종상화시키면서 용적률을 이렇게 600% 높이 가져가면서 이 50층이 넘어가는 이런 단지들로 구성이 될 것이다. 얼마 전이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68층 얘기 나왔었고 지금 한양 아파트도 예, 200m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층수는 정확하게 얘기 안 나왔지만 50층이 넘는 규모로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또 랜드마크 아파트 타운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미국의 맨하튼처럼 바뀔 수 있는 밀어주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래가치가 좋은 자리인데 그럼 지금 가격이 얼마냐 이겁니다. 자 현재 이 35평형이 17억 5천입니다. 자, 지분이 13평이 조금 넘어요. 계산해보면 은지분단가 1억 3천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은 지분당 가격이 비싸다고 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단지는 용적률이 300에서 600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건축 단지의 한 평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용적률이 상향되다 보니까 액면으로 보이는 13평이 전부가 아니라 무상 지분이 추가된다는 라 겁니다. 그걸 따졌을 때 단순하게 계산하자면은 6천 중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마포. 분양평형당 따졌을 때 6천. 대지지분으로 따지면 1억이 넘는 평당가. 어디가 더싼 겁니까? 마포가 싼 겁니까? 여의도가 싼 겁니까? 지금. 자, 이렇게 보셨지만 이게 거의 가격 반영점을 못 받아요. 투자 수요 진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현재 가치화돼서 되게 싼 거예요. 목동하고 여의도가 지금. 자 근데 이 단지를 그냥 허투루 보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서울의 10년 뒤, 20년 뒤를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됩니다. 자 여의도에 있는 이 주요 단지들의 재건축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고 이제 시작될 겁니다. 여기는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역들이 연계가 되는데 바로 하단에 보시죠. 자 서부선이 일단 위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 역세권이 또두 개가 뚫리고 밑에 연결되는 게 어디냐. 이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노량진 뉴타운도 이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고 개발이 될 거예요. 게다가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의 재건축까지. 차후에 10년 뒤이 신축 아파트가 쏠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섹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지들보다 지금 싼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싼 것도 싼 것이지만 이 미래가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 미래가치 대비했을 때 현재 시점에 가격이 싸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딜까요? 미래가치가 워낙 높아서 현재가 싼 용산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용산을 말씀드리는데 향후 10년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돈이 있지 않는 이상 들어오기 힘든 도시가 될 겁니다. 서울 중에 서울 미래 도시 용산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 랜드마크가 자리할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 민족공원, 이것이 결합이 되면서 부천 중에 부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라 얘기죠. 현재 용산을 보면 은한남뉴타운과 동부이천동을 중심으로 보시겠지만 이쪽 지역 예, 리모델링만 해도 지분평당가 1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예, 그냥 아파트 분양평당가만 해도 7천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재건축 진행 안 되는데도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아파트 개체수가 거의 없죠. 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자리로만 보셔야 돼요. 저 위에 있는 서울역의 서계동부터 해서 밑에 있는 원효로 사각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작은 금액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국제업무지구 주변이라는 거예요. 자 국제업무지구는 아까 설명드린 여의도와 다리 하나 사이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2040 플랜 보시면 이 서울의 용산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모양새예요.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 여의도와 용산에 집중된다는 뜻이죠. 지금은 국제업무지구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미래가치가 반영이 안 됐죠. 특히 하락기는 미래가치가 현재 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근데 국제업무지구가 예전과는 다르죠. 예전에는 시행사가 중심으로 통합개발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지만 지금은 코레일에서 찢어 팔면 그만이에요. 그냥 찢어서 팔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사업 속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바가 아닐 거다. 자, 국제무지구 부지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4차 산업들을 주도하는 이 많은 산업들이 이 용산의 국제무지구에 모이게 될 것이고 서울의 중심인 지리적인 강점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땅의 가치가 비할 바가 없는 거죠, 다른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용산의 아파트를 보면 싸지 않습니다. 자, 이 가치를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절대 싸지 않다. 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재건축도 아닙니다. 그런 아파트가 평당 7천이에요. 분양 평당. 예, 네, 대지 지분도 아니고. 싸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용산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자 아까 앞선 사례는 목동과 여기서 아파트를 얘기 드렸지만 용산은 아파트가 아닌 재개발을 노리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재개발로 봤을 땐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서계동부터 원효로 사각까지 자 지분단가 정비사업 진행하는 지분단가로 보면 평당 1억 정도가 됩니다. 1억 내외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더 싸게 접근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반적인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서계부터 어저로 사가 지역들은 당연히 평당 1억이면 예, 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사업의 방식,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요즘의 역세권 시프트나 이 모아타운으로 접근하면 예, 사업 자체의 그 분담금 자체가 낮아집니다. 자, 용산에 유일한 이러한 사업들이 3 개가 있는데 자,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한 원효로 1가, 효창공원 역세권시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아타운 3차, 원효로 4가가 있습니다. 이세개 사업은 이 인센티브, 아까 말했죠? 여의도에서도 갑자기 종상향시켜주고 예, 용적률이 뛰어나지면서 지분단가가 무상지분이 참여로 인해서 싸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역세권시프트도 마찬가지예요. 500%까지, 뭐 700%까지 늘어나는 지역도 있다지만 이 용산의 경우에 는 이제 500%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 지분의 무상 지분 수익률이 합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싸지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을덜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입할 때는 지분 평당 1억이지만 진행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방식도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용산에 진입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왜? 용산이 워낙 아파트가 적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자리가 많다 보니까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비싸게 파는 물건들이 있다는 라 겁니다 이 용산을 최대한 싸게 진입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강의에서 한번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금매를 잡겠다 상급지로 갈아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멈춰서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라게 오늘 취지예요 결국에 다음 세대를 주도할 다음 상승기를 주도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 시점에는 가장 싼 거지 여러분들이 갈아탈 상급지가 가장 싼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 드린 지역은 농산과 여의도, 목동입니다 이세개는 다음 세대를 주도할 수 있는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지역들이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축은 이미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축은 5년 뒤, 10년 뒤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을 최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진 투자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고요. 결국엔 지금은 구축이지만 앞으로 신축이 될수 있는 재건축단지나 재개발이 그 중에서도 가장 싸게 들어가고 싼 곳이 답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의 많은 또 강의 70개가 넘는 게이 멤버십 영상에 회원 전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도 보시고 싶은 분은 하단에 제 채널 놀라운 부동산 옆에 가입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저는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직접적으로 콕콕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투자 전략과 투자 단지 투자 물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하단에첫 번째 댓글 이렇게 생긴 댓글에 파란 링크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위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고 예, 바로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